네 저는 해결낸다 안녕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설특보 한파특보에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요즘처럼 춥고 또 눈까지 내릴 때는 와이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겨울철 소홀한 와이퍼 관리는 와이퍼의 수명 간축은 물론 기계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운전에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엔 눈 예보가 있을 땐앞유리에 커버를 미리 씌워놓거나 와이퍼를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겨울철에 유용한 기능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바람에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고장나게 하고 또 겨울철 유용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봉투뷰. 밤사이 눈이 내려 차에 쌓여 있고 또 어느 날은 서리가 내려 와이퍼가 앞유리에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 상태에서 와이퍼가 작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와이퍼의 작동은 구동 모터 의 회전력에 의해 연결된 축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그 작용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마장 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 와이퍼 링크가 이탈되거나 와이퍼 구동 모터에 무리가 생겨 손상이 될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손상이 운전자의 평소 습관과 실수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겨울이 오기 전 평소 와이퍼 작동 방식을 오토 와이퍼로 설정. 했던 것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인거지. 오토 와이퍼의 작동 방식은 자동차 앞유리 상단 중앙에 위치해 있는 레인 센서, 즉 우적 감지 센서가 적외선을 발사하고 적외선이 유리창에 부딪혀 다시 센서로 돌아오는 파장을 감지하게끔 돼 있고 유리창에 빗물이 묻게 되면 난반사가 일어나고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와이퍼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빗물의 양까지 판단해 와이퍼의 속도까지 조절해 주게 돼 있는 거야. 눈이 내려서 센서가 가려진 것처럼 눈으로 센서를 가린 다음에 오토 와이퍼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와이퍼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지. 만약 눈이 수북이 쌓여 있거나 소리 때문에 와이퍼가 얼어붙은 경우라면 와이퍼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모터에도 무리가 가겠지. 그러니까 겨울철엔 혹시 내 차도 오토 와이퍼로 설정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다음은 겨울철에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대부분의 운전자가 내 차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작동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기능이야. 바로 앞유리 열선 기능인데 열선의 위치가 앞유리의 하단 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럼 앞유리 열선은 왜 이렇게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 걸까? 압류리 열선의 가장 큰 목적은 겨울철에 와이퍼의 고문할 부분이 얼었던 것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낮은 온도로 인해서 와이퍼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 움직이게 될때 마찰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함인 거야. 그런데 차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와이퍼 열선의 작동 버튼이 보이질 않지. 대부분 부채꼴 모양의 압류리 김서리 버튼이 와이퍼 열선 버튼이 아닐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버튼은 컴프레셔를 작동시켜 실내 재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압류리 열선 작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네모 모양의 뒷유리 열선 버튼이 있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버튼은 뒷유리의 김서림 방지나 얼었을 때 녹일 수 있는 버튼이고 동시에 사이드미러의 열선까지 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거지. 그럼 도대체 앞유리 열선을 작동하게 하는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뒷유리 열선 버튼이 사이드미러 열선과 앞유리 열선의 작동이 연동되도록 돼 있는 거야. 참고로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전면 와이퍼 결빙 방지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앞유리의 와이퍼가 꽁꽁 얼었을 때 뒷유리 열선 버튼을 누르면 해동을 시킬 수 있게 거지. 그런데 몇년 전엔 일부 차량에서 열선 작동 시 유리에 금이 가는 증상이 발견되면서 현재는 앞유리 열선 기능을 적용한 차량도 있고 미적용한 차량도 있으니까 매뉴얼 책자를 통해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 운전자의 시야 확보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이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고 유용한 기능이 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차도 오토 그대로인지 또 열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올겨울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